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분이 유튜브가기 너무 서서 다시 더빙을 하고 있는 포르네우스입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스파이더 햄과 스파이더 누아르 만들어서 유니버스 시리즈를 끝내볼까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보시죠 우선 스파이더 햄부터 만들어봅시다 평소처럼 뼈대부터 잡아줍니다 왼손으로 거미줄을 쏘고 날아가면서 오른손으로는 망치를 들고 있는 포즈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색은 빨강 파랑 두개밖에 없는 주제에 입혀주기 더럽게 어려운 슈트도 입혀주고 영암을 표현해준뒤 거미줄도 만들어줍니다. 캐릭터에서 그리다만 거미줄을 검부분에 마저 이어 그려주고 해외의 바지주머니가 도라이몽의 4차원 주머니인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상한 망치까지 방패 속에 만들어주고 나면 마법부만 남게 되는데요. 작업을 빠르게 끝내주고 나면 드디어 개그 감초 캐릭터 스파이더 햄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느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자의 포즈는 스파이더맨 특유의 착지 포즈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안될 것 같으니 빠르게 다른 포즈로 바꿔줍니다 휴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흑백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라 그런지 슈트를 바로 만들어주기에는 명한표현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이 있는 버전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 흑백으로 바꿔줍니다. 방패에 팔도 만들어주고 간단하게 발사되고 있는 총까지 만들어주면 마법구만이 남아있네요. 미니미니한 귀여운 스파이더맨 누아르까지 만들어주고 나면 스파이더맨 누아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노트를 찍었던 당시 방송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바